안녕하십니까 공구브라더스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충전 드릴이나 전동 공구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리벳을 박을 일이 있으실 때이 어댑터를 연결해서 사용을 하게 된다면 충전 리벳건 혹은 전동 리벳건으로 쓸수 있는 어댑터를 한번 소개시켜 봐 드릴까 하거든요 오늘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드릴 제품이 매스매틱이라는 어, 이 리벳건 어댑터를 만드는 회사 중에 가장 유명한 회사고요. 이전에도 이 매스매틱이라는 브랜드에서 충전 리벳건 어댑터가 출시가 되었었어요. 근데 또 거기서 또 미세한 조금 부족했던 2%가 보완이 돼서 지금 2020년 11월 현재 또 신제품이 출시가 되었다고 해서 제가 한번 또 사용되어지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한번 소개도 시켜 봐 드릴까 하거든요. 일단은 이제 세 가지 제품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리벳 어, 블라 블라인드 리벳이라고도 하죠. 일반 이제 흔히들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이 리벳, 블라인드 리벳을 박을 수 있는 어댑터가 출시가 되었고요 이 지금 너트 리벳을 체결해서 이 철판이나 이런 곳에다가 볼트를 체결할 수 있는 이제 앞나사를 만들어주는 요 너트 리벳도 출시가 되었고요 블라인드 리벳과 너트 리벳 둘다 사용이 가능한 트인원 제품까지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이 출시가 되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일반 블라인드 리벳 어댑터 먼저 제가 한번 보여 봐 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블라인드 리벳 어댑터 같은 경우는 모델이 TB7입니다 TB7 그리고 이 구형품을 열어보면요. 일단은 이렇게 리벳 어댑터나, 그리고 이제 너트를 풀고 조울 수 있는 이 기어렌치 하나, 그리고 이렇게 안쪽을 잡을 수 있는 스패너, 그리고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이 리벳 모 사이즈에 맞게끔 조절해서 쓸수 있는 어댑터가 들어있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2.4mm부터 6.4mm까지의 리벳못을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존 제품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기존 제품 같은 경우도 너무 괜찮다는 라 소문이 많이 났었고 정말 호평을 많이 받았었는데 크기가 이거보다 한두배 정도 길었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6.35mm의 샹크를 가진 게 아니라 일반 육각 타입이고요. 기존에 나왔던 제품 같은 경우는 임팩트 드라이버에 바로 장착이 가능한 6.35mm의 샹크를 가진 제품으로 출시가 되었거든요 었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임팩에 꽂아서 사용을 하다보면은 요즘 나오는 18V 제품들이 이제 워낙 힘도 세고 토크값도 높고 RPM도 높다 보니까 이 임팩을 치면서 이 리벳 안에 기어를 망가뜨리는 현상을 많이 유발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번에 출시된 제품 같은 경우는 순수 일반 드릴에 물려서 사용을 하도록 출시가 되었고요 그리고 기장이 짧아졌고 무게도 굉장히 가벼워졌어요 기존 거에 비해서 그래서 일단은 제가 사용되어지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또 계속 한번 말을 이어나가 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자기가 사용하려고 하시는 리벳 모세 사이즈에 맞는 이 어댑터를 교환을 해줘야 돼요. 여기 지금 기본 2.4mm부터 6.4mm까지의 어댑터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블라인드 리벳 굵기에 맞는 이 어댑터를 꽂아주고요. 저는 지금 4.8mm를 한번 작업해 볼게요. 4.8mm. 여기 보시면 다 각인이 되어있어요 위에. 그래서 뭐 2.4mm, 4.0mm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사이즈를 찾기가 용이하도록 돼 있고요. 자, 요 4.8mm 각인된 제품을 입구에다가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일단 체결해 줍니다. 요거를 이제 손으로 가볍게 체결하기 보다는 여기 지금 들어있는 스패너로 딱 확실하게 쪼여주는 게 중요하고요. 일단은 지금 4.8mm 리벳이라는 게이 리벳의 규격이 보시면 제가 지금 4.8 리벳이랑 3.2 리벳을 갖고 왔는데요. 이게 딱 차이가 나는 게요 머리 부분 있잖아요. 요 머리 부분의 지름. 외경이 이리벳못의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만약에 4.8mm를 작업하고 싶다면 4.8mm 철 드릴이나 아니면 혹시나 재질이 쓰댄이라면 코발트 드릴로 이렇게 구멍을 일단 뚫어야 됩니다. 첫 번째. 일단은 여기 지금 요 날개 부분. 요 부분이 지나가지 만 않으면 되다 보니까 4.8mm 혹은 4.9mm까지도 괜찮아요. 그래서 뚫은 상태에서 이렇게 꽂으신 다음에 작업을 하면 되는데 일단은 지금 제가 여기 구멍을 뚫어놨는 재질이 스댄입니다. 스댄. 스댄 철판, 지금 ET의 스댄 재질인데 이 모재도 굉장히 중요한 게이 모재가 이제 부드러우면 부드러울수록 뭐 알루미늄이나 이런 재질이면 크게 힘이 안 들어가요. 근데 이렇게 제가 스댄으로 준비했는 이유는 이 스댄에다가 리벳을 작업하기 위해서는 일반 리벳 어댑터로는 또 힘든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스댄에 구멍을 뚫어놨고요. 제가 여기에다가 바로 작업을 하면서 쭈그러디는 속도라든가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찍어볼게요. 일단 이 상태에서 드릴 레버를 오른쪽으로 누르시고, 자,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 나서는 다시 또이 푸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다음에 누르시면 금방 이 작업된. 이 잔여 못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더 제가 여러 번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까 이바뀌는 모습이라든가 뒤에서 이 집히는 모습에 초점을 두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한번 박아보겠습니다. 갑니다. 속도가 와 굉장히 빠른데 자 다시 한번 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제가 지금 사용을 해보니까 요 핸들이 있는 이유를 알겠어요. 요 핸들이 안 잡고 작업을 하면 은요게탁 돌아가는 거를 못 잡아주면 은이 작업이 능률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요 부분이 딱 달려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작업되는 모습에서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리벳 어댑터가 요 어,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종류가 시중에 검색을 해보시거나 구매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리벳 어댑터가 만몇 천원부터 지금 한 20만원대까지 나와 있거든요. 이 드릴에 꼽아서 사용할 수 있는 리벳 어댑터가 근데 이게 왜 차이가 나냐 면은이 리벳 어댑터의 스펙을 이야기할 때 견인력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이 리벳을 당겨서 이 결합될 때이 당겨지는 힘이 2000lbs 정도가 나오는 게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만약에 지금 내가 가진 드릴이 1 8 v 인데이 어댑터가 저가 제품이면 저가 제품일수록 이 드릴에서 낼수 있는 견인력은 2000lbs를 충분히 전달해주는 운동용을 보내주는데 이 자체 이 어댑터에서 그 힘을 제대로 못 받아들이면 이 두꺼운 모재에 그리고 이 강한 모재에 굵은 리벳을 박다보면 은 고장이 나는게 허다하거든요. 고그 차이가 있어서 제가 오늘 이 제품을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고요. 혹시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드릴이 전기 드릴로 친다면 400W 이상급, 충전 드릴로 친다면 18V 제품 이상급만 된다면 진짜 충전 리벳건만큼의 힘을 그대로 전달시켜서 하드한 작업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게 라 키포인트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충전 리벳 건 어댑터에 대한 소개는 제가 마치고 또 바로 이어서 너트 리벳 건 어댑터도 한번 보여드리면서 또 말을 이어나가 볼게요. 자 이제 너트 리벳 같은 경우는 모델은 GM12입니다. GM12 이제 너트 리벳 규격이 M4라는 너트 리벳 규격부터 M12까지 사용을 할수 있다 보니까 지금 모델명이 GM12고요. 그리고 이 제품도 제가 열어서 뭐 사용을 하면서 말씀을 드려볼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너트리벳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지금 일반 블라인드 리벳과는 조금 다르죠. 앞에 이 지금 어댑터들이 이렇게 지금 볼트 식으로 되어 있다는 점 제품을 빼더라도 일반 리벳 어댑터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없었어요. 이렇게 락 장치가 있고 풀고 그래서 이 제품도 제가 바로 한번 사용을 해보면서 일단 또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은 이 제품 같은 경우도 내가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너트의 사이즈를 확인하신 다음에 원하는 사이즈 교체를 해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스패너로 여기 머리 부분을 풀어줘요. 그래서 요거를 풀어서 요거 이렇게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몸체에 있는 부분을 돌려서 빼는데 안에 스프링이 있을 거니까 놀라지 마시고요. 얻고 이렇게 다시 뒤집어 놓으시고 스프링도 그대로 여기 안에 넣어두시고 결정적으로 너트 리벳을 박아줄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볼트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안에 기어렌지가 들어있다 보니까 이 제품으로 넣어서 풀어주시면 빠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빼고 나면은 제가 같은 경우는 지금 M4라는 너트 리벳을 한번 박아볼 건데 요거를 다시 어 역순으로 꽂아주시고 요 스프링하고 요거를 그대로 체결을 해주시고요. 요게 이제 스프링이 있다 보니까 살살 눌러서 돌리면 잘안 잠겨요. 그래서 꾹 누르신 상태에서 두 바퀴 돌리고 나면은 이렇게 고정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요렇게 돌려서 어느 정도까지 힘을 딱 주셔서 잠그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 너트까지 요렇게 체결을 해주시면은 체결은 완성인데 요것도 마지막에 스패너로 꽉 조아주셔야지 사용 할때 조금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너트 리백 같은 경우는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반 이 블라인드 리백 같은 경우는 뭐 수동건으로도 써보시고 많이 써보셨을 텐데 너트 리백 같은 경우는 이 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또 사용할 기회가 적은데 제가 대충 어떤 느낌을 번 보여드리면요. 자. 이 영상을 보시면 일단은 아까 전에 블라인드 리벳 같은 경우는 구멍을 뚫어서 일반 리벳 못을 넣은 다음에 딱 결합을 시키는 방식이라면 이 너트 리벳 같은 경우는 구멍을 뚫고 모재의 구멍에다가 볼트의 나사선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너트 리벳이 체결이 되고 나면은 내가 지금 가진 볼트를 거기다가 돌려서 잠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일단은 제가 직접 또 여기서 사용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또 설명을 해볼게요. m4 너트 리벳을 두 개를 박아놨고요 이 박는 방식이 m4든 뭐 다른 사이즈든 내가 지금 작업하려고 하는 너트 리벳의 사이즈에 맞는 구경으로 구멍을 뚫어놓은 다음에 이렇게 체결을 시켜놓고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반대로 드릴에서 출발할 때부터 이 너트 리벳을 잠그고 시작할 수도 있어요 방법이 처음에는 이 지금 레바를 당기셔서 이렇게 돌리면 딱 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드릴은 잠그는 방향으로 설정을 하고요. 이 핸들을 잡고 돌리면 보세요 앞에. 자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일단은 내가 지금 작업하려고 하는 더트 리벳을 이렇게 잡고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다 체결이 되고 나면은 더 이상 안 돌아가죠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 지금 부분을 다시 당겨서 락으로 바꿉니다. 그래야지 지금 여기서 너트 리벳을 당겨서 결합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자 보세요 자 요런 식으로 요 안쪽을 보시면 나사선이 있습니다 m4의 나사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m4의 볼트를 바로 체결할 수가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사용을 하고 나면 은 지금 입구에 볼트가 안으로 들어갔는 게 확인이 되시죠? 이 상황에서는 다시 드릴의 왼쪽 레버를 누르셔서 푸는 쪽으로 하신 다음에 다시 당기면 자. 원래대로 다시 튀어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밑에 요 레버가 요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으면은 회전하지 않고 앞으로 내밀어 주고 그리고 뒤로 당겨서 리벳을 장착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당겨서 이렇게 돌려서 놓으면 앞에 게 회전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너트 리벳을 체결하는 동안만 이렇게 회전을 해서 사용을 하시고 체결이 되고 나면은 다시 락을 걸어서 뒤로 당기면서 요즘 너트 리벳을 체결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거든요. 이번에는 다시 반대로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걸두 가지를 보시고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되니까 자 이렇게 지금 모제에다가 꽂아 놓은 상태에서 자, 회전하려면 제가 아까전에 말씀드렸지만 자, 여기서 당겨서 돌려야지. 요 지금 앞에 볼때 회전하겠죠. 그 요렇게 회전을 시킨 다음에 자, 꽂고 자, 요렇게 회전이 돌려서 다 잠기면 다시 락으로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작업을 해도 결과물은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사용을 다 하고 나서 다시 드릴의 왼쪽 레버를 누른 상태에서 푸는 쪽으로 한 다음에 누르면 이렇게 다시 볼트를 앞으로 튀어나오게 해서 사용할 준비. 이어서 이번에 2윈1이 나왔어요. 원은 아까 전에 앞에 두 가지 제품을 한 가지로 다할수 있도록 또 지금 출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2윈1 GM21이라는 모델인데요. 와 이게 지금 좀 기대가 되긴 한데 보시면 일단 기본 베이스가 너트 리벳의 기본 베이스죠. 왜냐하면은 지금 요 밑에 요락 장치가 무조건 있어야지만 너트 리벳을 사용할 때이 작업이 가능하다 보니까 요락 장치가 있는데 요 제품 같은 경우도 사용되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지금 안에 보시면 어 너트 리벳을 사용할 수 있는 볼트가 들어 있고 일반 리벳을 사용할 수 있는 앞에 어댑터들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제품도 맨 사용되는 방법은 앞에 걸 푸시면 스프링이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면 빼고 만약에 너트 리벳을 사용하실 것 같으면 이렇게 다시 또 너트 리벳 볼트를 체결을 하시고 이거는 풀어서 빼고 다시 스프링을 지그시 밀어서 넣고 그 다음에 너트 리벳 볼트를 체결해 준 다음에 여기도 지금 스패너랑 결렌지는둘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꽉 조아주신 다음에 이렇게 지금 사용을 하시면 좀 전에 사용했던 너트 리벳이랑 똑같은 거고요. 이거를 푸시고 스프링 빼시고요. 그 다음에 요 안에 거를 풀어줘서 볼트도 빼냅니다. 자, 요거를 풀어서 요거를 빼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빨간색 요 지금 어댑터가 들어있는데 요게 지금 일반 리벳을 쓸때 사용하는 또 척이라고 할수 있죠. 여기서 좀 막막할 수 있겠지만 안에 들어있는 척을 빼내고 리벳 어댑터를 사용할 수 있는 척으로 바꿀 거거든요. 그래서 자, 레버를 지금 푸는 쪽으로 하시고요. 자, 앞으로 튀어나오죠. 밑에 락은 그대로 놔두는 상태고 드릴에 푸는 방향의 레버 버튼을 누른 다음에 핸들을 잡고 누르면 이 앞에 척이 튀어나와서 이렇게 빠지도되 되어 있어요. 그럼 넣을 때는 여기 지금 가로선이 양쪽에 두개나 있거든요. 보이시죠? 가로선이 반대쪽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가로선을 수평으로 한 다음에 이렇게 밀어넣으면 딱 걸려요. 여기서 다시 만약에 넣을 때는 다시 드릴의 오른쪽 레버 버튼을 누른 다음에 잡고 자, 이렇게 들어가지죠. 이렇게 척을 교환한다는 라걸또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구멍을 보시면 카메라로 구멍을 한번 잡아주세요. 뒤로 가고 앞으로 가고 앞으로 밀어주는 거는 리벳못을 어, 자르고 나서 잘려진 몸체를 뱉어내기 위해서 앞으로 밀려나가는 행위를 하는 거고 그리고 뒤로 당겨질 때는 리벳못을 이제 정확하게 체결시킬 때 당겨서 고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앞뒤로 왕복 운동을 하는 거를 확인이 되면은 제대로 장착이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세 가지 제품을 모두 한번다 소개시켜 봐 드렸어요. 일단 사용하면서 느꼈는 점이 기존 제품보다 작고 가벼워져서 사용하기가 너무 편리해졌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투인원을 사용해 보니까 어요 제품을 구입을 하신다면 일반 리벳 그리고 너트 리벳 둘다 사용할 수 있어서 너무 괜찮을 것 같았는데 아까 전에 제가 척을 교환하는 부분을 보여 드렸었잖아요. 그 부분을 이렇게 영상을 보시고 제대로 숙지를 하시면 사용하실 때 굉장히 능숙능랑하게 사용할 수 있겠지만 오, 영상을 안 보시고 그냥 단순히 설명서만 보고 책을 교환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또 금액인데 금액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 리벳 어댑터 같은 경우는 10만 원 초반 한 11만 원 정도 선에 가 있고요. 그리고 너트 리벳 전용은 한 13만 원 선에 가 있고 그리고 트인원 같은 경우는 10만 원 후반대 한 18만 원, 19만 원 선에 가 있다고 하거든요. 일단은 왜냐하면 시중에 지금 어 저렴한 제품들도 분명히 많아요. 뭐 2만 원, 3만 원짜리 플라스틱으로 된 제품들도 많지만 이 제품을 사용하실 분들을 제가 조금 사용해보고 어 느꼈는 걸또전먹고 시켜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내가 지금 리벳을 박는 작업을 많이 하는데 리벳을 박으려는 모재도 강한 모재고 그리고 리벳을 박으려고 하는 리벳의 굵기도 굵다면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메스매틱 어댑터 같은 경우는 어, 18V 제품 이상급 그리고 전기드릴 같은 경우는 400W급 이상만 된다면 어, 2000LBS라는 견인력을 그대로 전달시켜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용으로 쓰기에도 손색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드릴은 드릴대로 쓸수 있고 또 이건 어댑터 를 장착하면 리벳건으로도 쓸수 있고 이렇게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쓸수 있는 장점도 있으니까 혹시나 이제 충전 리벳 어댑터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알아보시거나 조사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이제 리벳 어댑터라는 제품을 소개를 시켜봐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도 너무 감사하게도 이 진짜 저희 영상을 봐주시는 구독자 분들 시청자 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지금 매스매틱 한국 본사에서 요각 제품을 두 개씩 한 번씩 또 사용해 볼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고 하시거든요 신청하는 방법은 이제 잘 아시죠? 여기 보이시는 이메일 주소로 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주시고 구독하기, 좋아요 꼭 눌러주신 다음에 영상 하단에 댓글로 신청 완료라고 남기시면 신청이 완료되거든요. 그래서 또 많이들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오늘도 이렇게 또 좋은 제품 괜찮은 제품들을 한번 소개시켜 봐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괜찮은 제품들 신기한 제품들 보여드리면 또 도움이 될 만한 제품들을 제가 많이 찾아서 좋은 영상으로 또 들고 올 테니까 저 영상 앞으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매주 금요일 밤 10시부터 어 12시까지 2시간 동안 실시간 방송을 합니다. 제가 이제 어느덧 실시간 방송한 지도 두 달이 되었는데요. 어 혹시나 공구 관련해서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거는 제가 녹화를 했는 거를 보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실시간 방송에 참여를 하시면 즉흥적으로 어 저한테 궁금하신 부분들 공구 관련해서 물으시면 제가 또아요 부분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도 드릴 수 있고 이렇게 왔다갔다 공유도 할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어 시간이 되신다면 실시간 방송도 한 번씩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또 저희는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혹시나 이제 뭐메스매틱 제품이던 아닌 다른 브랜드의 제품이던 충전 드릴이나 전동 드릴에 장착을 해서 사용하는 리벳 어댑터를 갖고 계시는 분들께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혹시나 지금 뒤에 육각이라서 6.35mm 임팩 트 드라이버에 바로 꽂히는 타입이라서 쓰고 계시는 분들은 만약에 이제 18V 제품에다가 장착을 해서 쓰시면 이제 이게 작업이 다 하고 나면은 반대쪽으로 레버를 돌리고 풀어서 밀어내줘야 되는데 계속 치고 있으면 임팩이 쳐져지면 안에 기어 부분이 망가져서 고장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임팩은 안 쓰셨으면 좋겠고요. 드릴에다가 쓰시기를 제가 권장을 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드릴을 쓰시는 분들도 주의하셔야 될게 있어요. 이제 보통 요즘 드릴을 사시면 한마 모드가 있는 제품으로 사시는 게또 대부분인데 혹시나 이 지금 리벳 작업을 하실 때 위에 지금 보시면 망치 있는 표시로 놓고 이 지금 리벳 작업을 하시면요. 이 전동 드릴이 앞뒤로 바바바박 치면서 쪼우기 때문에 또 리벳 어댑터에 안 좋은 영향을 주거든요. 항상 이 리벳 어댑터를 사용하실 때는 꼭 드릴로 사용하시고 드릴 모드로 드릴 모드는 여기 보시면 옆에 일반 드릴 모양이 있습니다 이 모드로 놓고 쓰셔야지 가장 이상적인 효과를 내면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해서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